즐거고 감사했습니다 네 저도 감사했어요 <웃음> 저는 1화에 나온 25살 김미소라고 합니다 소개팅 실패하고 가신? 네 <웃음> 다시 보면 어떨 것 같아요? 지금 두달 지났나요? 굳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오랜만에 보니까 좀 어떠세요? 좀뭐 역시나 똑같으신 것 같고 여준이. 여전히... 밴디 하신 <웃음> 느낌 주변에서 뭐들었던 얘기라든가 뭐 물어보는 거나 뭐 이런 거 없었어요? 새로운 사람들한테도 연락 왔긴 했어요 사실 이거, 아, 이거 되게 약간 조금 TMI인데 남자들한테도 연락 오고 남자들이요? 네아 <웃음> 그럴만 하세요 <웃음> <웃음> 좀 <웃음> 어떤 이제 일이 있었어요? 전 위에서 옷 갈고 있었고 미소님이 먼저 나가신 걸로 알고 있고 바빠서 입으로는 뭐 아, 저, 저 그쪽 마음에 들어갔는데 좋아요 혹시 이거 억으로 인정 <웃음> 편집을? <원으로>. 와 편집을 <웃음> 너무 깜짝 놀랐네 혹시 저 좋아하세요? 이거 저희 서로 저 좋아하세요? 이런 적 없어요 네. 선플라팅 한 적이 없어요 네 어. <웃음> 아, 오랜만에 보니까 좀 이상하네 이렇게 같이 볼줄 상상도 못했어 진짜 <웃음> 진짜 이렇게 가까이서 이때도 이렇게 가까이 있진 않았거든요 인정 제 머리보고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무슨 소가 핥튼 느낌 난다 오늘도 약간 하힌것 같은 느낌그 오토바이 사진 봤거든요? 와 터프하다 생각했어요 진짜 <웃음> <웃음> 당신의 별명은 바위이고 나 이때 솔직히 상처받았어요 나 지금 여기서 표정 보이거든요? 저는 그러니까 이걸 어 은유법을 표현해가지고 그냥 되게 좀 딱딱한 느낌이다. 그것도 삼촌. <웃음> 제 별명은 오로치마리고 그 캐릭터를 좀 닮아서 음, 뱀을 닮았어. 닮았어. 어? <웃음> 진짜 닮았어. 안 닮았다면서요? <웃음> 아 <아니>, 그건 뭐. <웃음> 아 어. 이것 도 지금 제 별명이 나왔거든요. 저 별명이 저는 없는데 겨우 생각난 게제 게임 아이디 하얀 토끼로 되어있거든요. 그냥 갑자기 그 생각 중에 토끼라 했는데. 어, 또 표정이 왜 이러지? 표정 관리가 안되는것 어... 같은데. 어... 지금 뭐할말 없고, 거기서. <웃음> 제 별명은 토끼가 아닙니다. 네. <웃음> 아, 모르겠다, 이거. <웃음> 이거 얘기하러 오신 거 아니죠? <웃음> 여름에. 진짜 이렇게 평상시에 입고 다니세요. 제가 여기서 조금 좀 좋게 얘기했는데, 친구였으면 너 이거 뭐냐라고 얘기했을 것 같은데, 아, 무슨 여름북이야 하고. 저도 친구였으면 아는 <웃음> 안 척안 했어요. 아, 저도. 또... 하와이안 셔츠 안 좋아합니다. 음. <웃음> 아, 궁금한 게, 바다에서 헌팅 해본 적 있으세요? 아, 해봤죠. 저도 이 질문에 대한 건. 약간 상상만으로 대답했어요 저도 상상으로만 이렇게 음. 해봤어요 그때 저희가 이거 질문하려고 물어봤을 때 미소 씨가 애가 굳이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그렇게 하니까... 말씀했어요? 아난 기억이 안 나요 <웃음> <웃음> 옷이 되게 화려하세요 아저딱 이때 되게 멀끔하다 생각했어요 진짜 갑자기 조금 사람 달라 보였어요 역시 음. 옷이 날개다 옷이 날개다. 옷이 날개다. 뭐 이런 이런. 그럼 그 저는 날개가 없었나요? 아, 하와이안 셔츠에서. <웃음> 아 오케이 오케이. <웃음>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보다가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는. 조금 뭔가 앞뒤가 조금. 옛날에는 제가 불행해도 상대를 행복하면 돼. 이제는 제가 행복해요. 이 사람은 행복. 아, 저 사실 저 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모든 걸다 주는 건 좋은데 너무 일순위로만 두면 뭐 친구든. 가족 관계들 그게 다 소홀해지는 게 심지어 내 자신을 1순위로 뒀어야 되는데 약간 내 자신도 좀 잃어가는 느낌을 제가 한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서 조금 아말맞네이 생각 아세요? 아니요, 아니요 전혀 이거 <웃음> 음, <웃음> 저걸 정확히... 새로운 연애에서 바뀌고 싶은 것은? 쉽게 헤어지자고 안 하기? 와, 뭐지? 저 찐이에요, 리액션이 아, 딱 제가 싫어하는 느낌의 연애 스타일을 그냥 말해봤거든요? <웃음> 잠시만요. 이거 아, 진짜 아, 설마 이거겠어! 하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다고 하셔가지고 상대방이 그 사람도 헤어지자 해놓고선 후회하는 게 싫은 거죠? 아, 꼴 보기 싫어요. 아 솔직히 진짜 <웃음> 음. 이거 물어보려였어요 겨울에 너무 춥지 않아요? 그니까 그래서 그 처음에 보고선 내가 잘못 입고 왔나 생각하고. 바지를 한번안 갖고 왔어요. 그래서 전에 입었던 아... 여름에 입었던 거 그대로 입은 거예요. 어... <웃음> 어... 사실 저도. 아니 외국에서 살다가. 솔직히 이거 듣고 어, 정말 나랑 다른 사람이다라고 확실히 느꼈어요. 어떻게 이 얘기를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길 수 있지? 약간 근데 되게 멋있다고 생각은 했거든요. 그 왕따 그거 얘기 들었을 때 약간 제가 다 철렁했어요. 아 <웃음> 어, 이거 얘기해도 음. 돼? 이거 내가 속으로 차라리 이거 편집해라, 잘라라 계속 이 생각이 있거든요. 음. 근데 그대로 나갔죠. 당당하니까 이게 저니까 당당하게 좀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. 그래서 하는 거신기했어 아, 다르기 때문에 이어질 어. 것입니다. 저는 10번 참는 스타일이에요. <웃음> 열번참 반응이 그렇게 쌓이다 보면 찐이었어요. 그냥 막아 이게 서로가 진짜 가, 가치관이 다른 걸 느꼈고 아예 다르다고 봐도 음. 무방해가지고 <웃음> 사실 저 70%도 서로 높은 거 같았는데 <웃음> 이 사람이 나 나를 마음에 들어가는구나안 들어가는 걸알수 있잖아요. 아 그냥 왠지 딱 알았어요. 얘기하면서 두 번째 옷을 입었을 때 아, 알았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왜 나를 계속 바꾸라 그래? 나 우리 엄마도 나한테 안 그러고 우리 아빠도 나한테 안 그러는데 좋은 얘기 해주신 건 맞아요 근데 괜히 제가 심술 부린 거예요 괜히 <웃음> 그러니까 어차피 끝난 마당에 아 뭐야 어... 나밥 먹으러 갈 거야 이런 얘기거 <웃음> <이러거든요. 웃음> 오랜만에 보면서 얘기를 했고 하니 까 어떠세요? 같이 물좀 물었고요 <웃음> 그렇죠 음, 참 궁금하네요 잘 되신 분들은 어떻게 얘기하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솔직히 음. 어, 만약에 잘 됐다가 잘못되면은 불편하겠다, 발이. 아유 이게 차라리 많이 편하네요. <웃음> 어... 퇴장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안녕히 요 아, 네. <웃음>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습니다. <웃음> 마지막으로 그냥 두 분의 지금 이제 뭐 연애 상황 상태는 어떻게 돼요? 네. 길게 안 물어볼게요. <웃음>